Hutbah, 어? 끼 3대 500 찍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해볼 거는 오씨, 어떻게 해야 돼? 오씨. <웃음> 자, 벤치프레스, 벤치프레스 아시죠? 자, 벤치프레스 이거 3대 500 찍으려면 한 이거 한1 5 0은 들어야 되겠다 자, 스쿼트 풀스쿼트 해줘. 벤치는 가슴에 가야 되고, 이거는 완전히 앉았다가 일어나야 돼요. 이거랑, 그 다음에, 요거는 45cm 이상 원판으로 놔두고서 껴서 하면 되고, 이거, 헤드리프트, 풀 헤드리프트. 여기까지. 요렇게 해서 오늘 3대 운동을 기준 볼게요. 남자니까 500 정도는 찍어야죠. 언더 아머 가봅시다. 그냥 몸 푸는 거좀 해야 되나? 응한씩아이 <웃음> <편식. 웃음> 그냥. 기냐아 <웃음> 윤돌로 원래 하던 거니까 근데 내가 무게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 35까지밖에 안 해봤는데? 어, 그래 좋고 좀 줄었고 하나 어. <웃음> 자이거 20kg가 이거 이 22개. 자, 자, 도전. 자, 좋다. 자, 씨어야씨씨 아 어, 지금 100을 들다가 어, 실패를 했는데 아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네 원래 한 90까지는 했는데 100이 안되네 아 90을 먼저 하고 할까? 어, 야 이거 떨린다 이거 오케이 20까지 가야 돼. 0까지 가야 돼. 20까지 가야 돼. 2 0까못할줄 몰랐어요. <웃음> 생긴 건 강해 0이는데생각보0 약합니다. 36살 아지는 그렇게 근력지좋지 않네요. 있 100칠 수 있었는데. 100 100 한번 더. 보자. <웃음> 한 번만 더. 보자. <웃음> 보자. <웃음> <웃음> 뭐. 뭐가 문제가? 문제가 있나, 선생님? 이거 올릴 때 아까 전에? 문제 없어. 문제 없어. 그냥 힘이 딸린 <웃음> 거죠. 힘이 <흥이> 딸려. <웃음> 문제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 10% 정제, 10% 하나, 20% 하나, 다 20. 총 100. 넓게 되면 어깨 나실 수가 있어 아 그럼 좁게? 너무 좁아도 <웃음> 힘들 수 없어 저 원래 이 정도? 응. 어허 네. 10kg 넣는거야 네. 지금? 네. 10kg 는는다총 네. 100kg 네. 어. <웃음>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웃음> 아 <웃음> <웃음> 다음으로 가죠 그 다음에 가자총6 0 몸풀기 안방으로 다음 있겠다는 의지. 어아저 무릎 다 무릎 다칠 수 있어 조심해. 야 무릎 이거 무사해. 나 요즘 무릎 아파. 그거? 그거는. 이게 아니라 연골이 보호되는 거예요? 연골, 연골인데 그거 다 보호. 힘을 더 잡아주기 때문에 음. 아픈 무릎에 이렇게 <웃음>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x 로 무릎 피어나고 계 안을수있 점프하겠다 날아가겠는데를 <웃음> 하지 백라이 내가 백을 끝까지 안 잡은 적없 뭐야? 오, 산다를, 산다를, 야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어줘 끼고 할 거야 으이씨! 오케이 어가네한 아, 번만 더 둘. 아네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까처럼 뭐야 건방지게 했다가 턴턴 떨어뜨려 나 이거 견손한 자세 좋아 잡는 거한번 <목소리> 해야 되겠는데 오우 씨 비장해 벨트 그 안돼 허비? 벨트 해야지 안 되는 게 도망치면 안, 안 돼요. 겸손하니까 이거 하나라도 올렸잖아, 이거. 어깨에서? 아이고. 40, 60이야. 120, 60, 140. 140. 야, 이거 무리 웃것 같은데? 오, 야, 오, 야. 야, 어, 야. 와, 못 웃을 게는데 도전. 어? 한 번만 더! Okay. 오케이, 어우 좋아. <웃음> 근데 이렇게 하면 데질프트를200 넘게 쳐야 되는데 언더하마 못 입겠는데? 언더아마는 그냥 일반인은 못 입는 걸로 하죠. 여기, 여기 야, 언더. 기준이 너무 높아. 언더아마가 뭐냐면요. <웃음> 이거거든요? 브랜드인데. 이거 얼마예요? 이거 5만원? 5만원짜리 못 입는 거예 네. 민 개소리 라고네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언더워지 마세요. 나이키 사세요. 나이키. 나이키 좋아. <웃음> 여러분 저기 이거 그냥 재미로 하시는 건 좋은데 꼭 어, 잡아줄 수 있는 사람 어, 준 트레이너 이상급은 달고 하세요. <웃음> 여러분. <웃음> 여러분 이거는 저기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렇야지 <웃음> 아니 지금 잠깐 벤트 몇 킬로제? 90 스쿼트 몇킬로죠120 120엄몇이아2 0 210야 210. 이거 데드리프트를 490. 390 아니, 290 차이래 이거 9 0 치는 사람 있어요? 저기 거기 미국에 있어 미국에? <웃음> 미국에 오, <웃음> 어떤 사람인가요? 몬스터 몬스터 <웃음> 할수 있을 것 같아 <웃음> 아니 근데 우리 이렇게 잡는이렇왜 이렇게 잡왜 이렇게 좀, 이 칠려고 왜이이렇려고아 이렇게 좀, 왜안렇줄거왜요오게 좀, 때 이렇게 좀, 왜 이렇게 좀, 그이렇왜 이렇게 좀, 스이왜 이렇게 게임왜 이렇게 좀, 왜 이렇게 좀, 왜 이렇게 좀, 왜 이렇게 좀, 왜왜 이렇게 좀, 왜 이렇게 좀, 왜은렇게 좀, 스트레 <웃음> <웃음> 그 그렇, 그렇, 그렇다면 뭐... <웃음> 그럼 거고아야지뭐 스트랩 찾는 것도 좀알려쳐줘요 다들 못찾막 이상하게 찾는 사람 많아 스트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지 검지 사이에 빠지나고 응, 이렇게 꼽고 어, 사람 많더라구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감으면 돼요 감고 음, 근데, 안 근데 이거 언더워면 이거 도전하는 사람들은 아. 다 알지 않을까? <웃음> 그죠? <웃음> <웃음> <웃음> 왜 시켰어요? <웃음> 이집지 지금 2 개. 개. 4 개. 개. 개. 개. 1 0 개. 개. 개. 앞에 보고 개. 개. 개. 개. 개. 개. 어 개. 바로 여기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이 개. 개. 개. 개. 개. 개. 개. 도시 <웃음> <다시> 아! <웃음> 지이기 몇 키로야? 1 0 어, 할수 있어. 잘 말았어? 자, 준비 이작 어. 모르지 <웃음> <웃음> 오. 오 아. 아, 오십, 접. 다시 다시 이샷작 <웃음> 마지막 시기, go. <고. 웃음>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웃음> 오늘. 3대 운동 어, 사실 500은 가능성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 웬만한 쪽에 트레이너들도 힘드니까 오늘 한번 해봤는데 뜻깊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총몇필로 들었는지 알려줘요 아, 지금 벤치 는 벤치 프레스는 90 했고요 스쿼트는 130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120 했고요 140 했나요? 네. 150은 실패한 거죠 네. 140까지 하고 어... 그래도 남자의 허리는 갖고 있네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기회되면 어... 오늘 며치죠 총? 총90 90? 90 120, 100, 120 210에 140 350 350 3 5 0였니까 다음엔 어... 400으로 표해도 되겠죠? 선생님? 네 10씩 가요? 10씩 같이 10씩 안녕하세요 그래도 남자니까 다음엔 400한번 도전 한번 도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끝. 아, 안녕하세요. 남대 서브르드입니다 어, 갑자기 운동 영상 올려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어, 남자 수업이라는 타이틀에 맞게끔 지금 영상을 계속 제작할 예정이고요. 어,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나 배우고 싶은 어, 배우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공유나 생각에 대해서 좀 많이 어, 정보들도 좀 많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앞으로는 영상을 좀 꾸준히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배워 나가는 제가 남자니까 남자 수업이라는 것도 제가 배워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좀 많이 어, 공유하려고 합니다 음, 앞으로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어, 많은 영상도 같이 올리도록 할게요 네, 운동영상 그리고 음, 언더아머 뭐 500kg 찍기 뭐 제가 하, 해보고 싶어서 한거긴 한데 사실은 어, 운동 고중량 치는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진 않는데 어, 그냥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봤어요. 어, 전,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었고 하니까, 어, 어, 관심 있는, 있으신 분들은 꼭 조심해서, 어, 트레이너, 준 트레이너급 이상 옆에서 도움이 달고서 꼭 하세요. 어, 위험하니까 고중량 치는 거는, 어, 그리고 여기까지 말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찍는 거라서, <웃음> 할 말이 잘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잘라서 편집으로 올릴 것 같은데, 어, 또 조만간 빨리 뵙도록 노력해서 영상 제작해서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수업 브래디였습니다.